오랜만에 대천해수욕장에 왔어요 배가 고파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시원한데? 여기 서있을게 와. 근데 배고프니까 일단 가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걸어보려고요. 어? 저기 조개 까는 남자? 아까 종님이가 알려줬다기보다 나는 항상 조과남만 가서 이러는 거야? 조과남이 뭐야? 이랬는데 딱 보니까 저거 아니야? 그지? 저기 가볼까? 그냥 약간 요즘 감성인데 무한리필이래. 저기 앞에 보자. 어? 메뉴판. 안녕하세요. 두 눈이세요? 네. 저희 집 찾아보시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네. <웃음> 마음에 들어가지고. <웃음> 저희, 저희 좀 있는. 키조개 가리비까지 다 모아늠 드이고요 네. 저희 집에 그냥 와주셨으니까 더잘챙겨드릴고요 아. 우레랑 산낙지랑 전복이랑 칼국수까지 할 기본인데. 자, 생년호 초밥까지 서비스 챙겨드리고 있습 맛있는 걸 많이 죠드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아직 남분이니 <웃음> 이런거, 이런거 아니야? 먹을래? 응? 괜찮아? 밥먹었도 왜? 그럼 이따 밥못 먹어. 프로라안 먹은 거야? 네. 여기다! 이렇게 바로 있네? 응. 나는 바닐라 라떼 먹을래? 아이스 바닐라 라떼랑 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갈 어? 다른 데로 갈래? 아마 뭐.